클릭해 주시고 글꼴 색에서 표준색 파랑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굵게 G4부터 G14까지 범위 설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회계를 선택해 주시고 기호를 없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h4 부터 h14 까지 범위를 설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양수면 100분 율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죠 지표준을 지우시고 세미콜론으로 양수 음수 영 텍스트를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소수점 이하 한자리를 표현하려면 0.0을 적으시면 소수점 한자리가 강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 %를 붙이면 백분율이 됩니다. 0.1은 10%가 되고 0.08은 8%가 됩니다. 그리고 숫자 1은 100%입니다. 이제 0.085는 0.0%를 하면 소수점이 하나, 둘, 곱하기 100이 되니까 8.5가 되는데, 이 5는 그냥 5로 표현되지 않고 7이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0.86으로 표현이 됩니다. 세미콜론 별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냥 별을 찍으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쌍 따옴표 별을 찍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세미콜론 이제는 0의 자리죠. 쌍따옴표 별 쌍따옴표 해주시면 양수는 백분율로 소수점 한자리를 표현하고 음수는 별을 찍고 0도 별을 찍게 됐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값을 보시면 0이 별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에서 어, 음수도 마이너스 값이 표현되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값을 수정해 보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값을 수정하는 것은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되돌리기를 누르면 보통 돌아오지만 어떤 경우에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값을 못내오면이 원본을 훼손하게 됩니다 이제 시험에서는 원본을 훼손하면 실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값을 안 바꾸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G4셀부터 H14셀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누르시면 잠금은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값만 잠그고 싶을 때도 여기 나머지 값도 자동으로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값만 잠그고 싶고 여기 값들은 잠그고 싶지 않을 때는 키보드에 Ctrl A를 누릅니다. Ctrl A를 누르면 모든 범위의 값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잠금 체크를 해제합니다. 확인 그러면 모든 값이 잠금이 해제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판매 금액과 재구율의 값만 범위를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잠금을 하면 나머지 값들은 잠기지 않았고 여기 범위의 값만 잠기게 됐습니다. 이제 숨김을 체크하시면 수식을 숨기게 됩니다. 지금 이 값에 상단에 보시면 수식이 표현되어 있는데 숨김을 체크하면 수식이 사라집니다. 확인 이제 위를 보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는데 클릭하시면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을 체크한 상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수식이 사라졌죠. 그리고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값을 입력하면 시트가 보호되었기 때문에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값은 입력하고 싶은 대로 입력해도 입력이 됩니다.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 이 영역을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하라고 지시했지 나머지 영역을 잠금을 해제하라고 하는 지시 사항이 없습니다. 엑셀에서는 지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값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을 해제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영역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A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1과 A가 만나는 이모서리 자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Ctrl-A 키를 누르면 셀에 내용이 입력된 내용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Ctrl-A를 누르면 모두 선택이 되는데 1과 A가 만나는 자리를 클릭하면 한 번에 모든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모든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잠금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역이 잠금 상태가 됐죠 이게 기본 값입니다 그 다음 영역을 범위 씌우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잠금과 숨김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 시트 보호에서 잠긴 셀과 잠기지 않은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무 없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상단에 수식이 사라졌죠. 그리고 이 영역을 값을 수정하려고 해도 수정할 수 없게 잠겨 있습니다. 창을 고정하는 것은 상단에 검토 탭에 통합 문서 보호를 누르시면 창을 고정할 수 있는데 2010버전에서는 바로 체크가 됐는데 2016버전에서는 체크가 바로 안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워크시트에 추가 삭제 변경을 못하게 하는게 구조입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워크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동 복사, 이름 바꾸기, 삭제, 삽입 전부 다 안됩니다. 근데 통합문서 보호를 해제해 주시면 시트에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가 됩니다. 저희들은 창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를 체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F4부터 F10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1000 단위 구분 기호를 넣을 건데,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000 단위 구분 기호입니다. 그 다음, 맨 뒤에, 점, 00을 적으시면 저희들이 원하는 소수점 두자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숫자에 가서 1000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시고 소수자리수 두자리를 체크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저는 사용자 지정에서 샵, 샵, 샵 0.00을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B4셀부터 E10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보호 탭에서 잠금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상단에 시트 보호를 클릭해 주시고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열삽입과행삽입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월 납입금은 수정이 안됩니다. 하지만 상한기한은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행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사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삽입을 누르면 삽입이 되죠. 되돌리기 열 삽입도 D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삽입을 할수 있습니다. 삭제는 선택이 안되게 되어있죠. 워크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통합문서의 구조를 보호하라고 했기 때문에 통합문서 보호를 누르시면 구조가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워크시트를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복사를 할수 없게 됩니다.